하이휴 드디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플라이 타임 야 이거 드디어 나오네요 오 뭐야 뭐야 어, 파피 인형 모양이 상당히 좀더 커요워졌습니다 여기는 그 마지막에 플레이어가 기차 탔던 그곳 아니야? 이번 작품에 메인빌런 박시브도 나와있고요 우선은 따라가라는 대로 한번 따라 가봅시다 코드를 만든다 이거 또 맞춰야 되는구나 띵똥 띵땅땅땅땅땅지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거는 이렇게 오케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레이스피에르라고 처음에 본인이 소개를 했어요. 이건가? 자 여기다가 넣어. 허기 허기가 아 내리라고? 허기 허기가 오나봐. 우와! 허기 어기 여기가 제가 그 기절할 때까지 <목소리> 때리네. <목소리> 어, 어. Okay, s t o 아아 여기 들어가라고? m 기 여기가 또 지나가나 보네. g s t is clear. 대 와 이거 t e s e p u e p r s o d 잡고 끌고 가는 구아나를저 u s t a l n r e u e r m t h t go 랑 같이 함께 탈출할 어, 뭐, 어, 플레이어들이군요 d 여기 잡기 짠짠 이 친구들 열 어, 뭐야? 뭐, 뭐,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야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 야 뭐야? 아, 야 아아 아아 아야 아, 야아 아아 야 뭐야? 아, 야 뭐야? 아, 야 뭐야? 아, 야 뭐야? 아, 야야 아, 야 뭐야? 아, 야아야 아, 야 뭐야? 아, 야 뭐야? 아, 아, 아,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탈출. 열차 타야 된대요 으아아아아 아 야야야, 잘 따르고 있니? 야야야, <웃음> 같이 가 지금 왜 이렇게 빨라? <웃음> 열차 어디갔어? 없잖아! <웃음> <어쩌다. 웃음> 음... 아니야야야야야 내가 열차 부를때 n u 너네뭐좀 해봐, 다른 거좀 여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직 걸리 s 않 r e t t y enough. Train should be here shortly. Look, I know it got... a i t w a i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Find y o f a last person a n i n g e l l s e n a t i n to e x t t o u alone. don't o r r y i t g o n o m e to t t l l r i t o o o o o o h o t o n b 아, 깔끔하게 탈출 성공이네요. 잘했잖라 간다. 좋아 좋아 뭐 게임 방식 심플하네요. 이 목소리는 누구야? 와 설마 프로토타임 목소리 아니야 이거? 헐 제가 여러분들 허기 허기가 되었습니다. 아 어, 정말 궁금했거든요 허기 허기 시점 키가 상당히 크네요. 하늘 위에 돌려다보는 이 느낌 어딨어? 플레이어들 맛있다 싸다구 싸다오 <웃음> to 아래에 있는 장난감들에게 먹이를 주래요 어디 갈라고 잘가라 <웃음> 말 그대로 저는 허기 o 기가 되었습니다 But o 허기 e 기 s My goodness, I'm not going to get the s m a 기 l puppies. Let the smaller p u 기 p i e s k e e 기 q 뭐사부탈지가사부탈지도할수 어, 있어? 아.. 사부탈지 쓰면은 전원이 끊기네요 그래서 퍼즐을 못 풀잖아 이 한방에 못낼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오케이 튜토리얼은 끝난 것 같고 오! 시작했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출발합니다 순간적으로 거리 벌릴 때는 어 구르기 밖에 써주면 될것 같아 마미농레그다 마미농레그가 풀렸대요 헐헐 퍼즐 하나 풀어 와 와아 아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굴러 저렇게 대놓고 쫓아오는 거 처음 봐요 사람 움직이는 말은 마미농레그잖아 저거 어? 뭐야 죽었어? 어 완전 스파이더맨이잖아. <웃음> 악랄한 녀석 위에서 저거 구해주는 거 덮치려고 숨어 있는 거 봐요. 저거 야, 안돼 야, 친구야, 꼭 가봐야 돼. 야, <웃음> 어떻게 썰려서? 와. 어... 어... 어... 어... 지 어... 어... 어... 어... 어... 야 약간 얼음땡 요소도 있어가지고 딴 거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 저녀석은 저기서 계속 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퍼즐 푼 거야 퍼즐 다 푸지도 않았네 아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토이 파트 이거를 저기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 네 아이 또 잘렸어 아니 저 마멜론 레그 저 위에 붙어가지고 그냥 저것만 노리고 있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나좀 뭐, 끊겼어 안돼! 야이 멍청한 녀석들아 왜 거기 간거야 이 구해줄 때까지 버티는거구나 계속 어... 허기허기 잡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아 아! 또 안걸렸어 아 나도 허기허기 하고싶은데 아 나도 그 살인마 인형들 하고싶은데 이번엔 뭐가 나왔을려나? 장난감 공작이고요 허기허기를 려나 여기는 박시뭐가 나왔어요 홀밀밀밀밀밀밀밀밀. 자 여기 다 깼니? 공, 공. 하 아, 라라라라 아야! 아, 얘들아 나 도와줘! 나 도와줘! 이씨 아, 언제 왔대? 아, 어제 뭐야? 어디, 얘 어디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른다. <웃음> 사라져. 조금만 버텨. 버텨. 할수 있어. 나 어디? 조금만. 거져 오, 이거 살려줘 바로. 우월. 고맙다 친구야. 우리 한번 같이. 가... 지탈출해보자. 아, 아! 아! 왜터 잡혀? 아, 그렇지. 아, 제발 박시부. <웃음> 있는 곳으로만 가서 보지만. 와 근데 이거 맵을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부, 안 그래도 불리한데 이거 너무 힘든데? 야 여기 너깬 깼구나. 잘했어, 잘했어. 내가 여기 쪽 깰게. 야야야! 쫓저 쫓아! 쫓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어 어떻게 어떻게 잡혀서 잡혀서 잡혀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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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피서 탈출해라. 우리가 해냈어, 얘들아. 이제 탈출만 하면 돼. 아, 이좀 먼데? 아, 될려나? 오케이. 타서, 타서, 타서, 타서. 못타다 못하다. 오케이. 뺏어. 오래 살았어, 얘들아. 예. 아. 와, 이걸 어떻게 이겼네? 어 야. 성공했다, 야 우린 살았다. 어 뭐야 근데 우리는 왜, 왜 아. 어. 이 <eagle> 안농! 잘 가세요! <웃음> 갑니다! 빠이빠이! 탈출! 성공! 아 재밌네요 이게 멀티플레이어를 즐기니까 좀 약간 덜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고 협동하는 맛이 아주 쏠쏠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아, 이 허기허기나 다른 이 살인마 인형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요 빠이빠이.